온 선물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언박싱 당해놨는데, 네,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갖고 오는 냄들었다. 오늘 방송 종료합시다. 찐까? 죄송합니다. 예. 자, 보면은 이런 게 왔어요. 이만한, 이만한 상자. 이거, 이거, 이거. 가운데 유튜브라고 적혀있고, 여기에 이상하게 갑자기 왠지 모르겠지만 리본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음 귀여운 리본이 하나 달려있고요 안에 보면은 예전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 방송에서 했었을 겁니다 크리에이터 타운 유튜브 크리에이터 타운 때 해가지고 받은 굿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쿠션 근데 솔직히 쿠션이 좀 작아요 이게 쿠션이 제 얼굴을 다 가릴 수 정도? 내가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y 네, o u 아쿠튼이쿠작이좀 네, 작은 이즈 사이즈. 들어있들요있리요이리는이방는은방 유튜브 유튜브 피이밍 어, 가방 라은방이은데이체 어디에 어디에 쓰는 지방인지 u 모르겠어요. 이 u r e not s 너무 작아 f 너무 작아서 이거 휴대폰 r e if y o 어 r e not 이 u r 이 가방 어디에 써요? 이거 이만해가지고 이거 쿠션보다 작은 거 같은데, 그러네 이거 쿠션보다 작아. 너무 작은데, 이거 어따...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지? 이 쿠션 이, 이 가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만한 가방은 들고 다니지 않아서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어. 이거는 아마 여기 있는 태그... 택을... 이게 이렇게 묶여있는 거거든요? 끈이? 끈이 묶여있는 건데 이걸 아마 이걸 뜯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대도 안쓸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런 쿠션 이런 건 제가 잘안 좋아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받은 스티커거든요? 유튜브 스티커데 어, 뭐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유튜브 마크가 있고. 그리고 제가 했던 게 이제 크리에이터 타운이거든요? 크리에이터 타운. 그래서... 유튜브 게이밍 크리에이터 타운 안보여 이라고 되어있구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타운 때 썼던 그 문양들 음. 그 문양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있고 마지막에는 유튜브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있네요 음. 참고로 이 스티커요 8개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스티커가 이렇게 다 합쳐서 8개 있는게 아니라 이것만 지금 요만큼 있어 너무 뭐 많아요 <웃음> 그리고 유튜브 팬도 있어요 유튜브 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은색에 그냥 여기 유튜브 적혀있는데 아인색으로 이거는 맘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맘에 들어 이거 4개 얻었는데 이거는 아마 잘쓸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건 뭐냐 유튜브 배지가 있네? 이거는 배치거든요? 옷에다가 낄수 있는 배치인데, 크리에이터 타운이라고 적혀있는 배치도 있고, 유튜브 로고, 그 유튜브 게이밍 로고, 음. 그리고 이것떤 크리에이터 타운 때 썼던 그 로고. 뭐야, 뭐가 더 많아? 야, 가스트는 왜 있어? 뭐야! 가스트 있고, 그리고. 어 나머지들은 전부 크리에이터 타운 때 썼던 그 로고들이네요 그 그림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유튜브 유튜브 마크 이거 밖에, 밖에 나갈 때는 절대 쓰면 안되겠다 어, 너무 티가 나나유튜버예요 나 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 같잖아 이거 하나는 좀 쓸만하겠다 요거 요거는 약간 어디 행사 같은데 갈때 쓰면 딱 좋을 것 같다 행사 갈 때는 어차피 유튜버라는 거 밝혀야 되잖아 그때는 좋을 듯? 그리고 이제 머그컵이랑 여러가지더 있었는데 그것들은 머그컵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쓰려고 네, 말리고 있는 중이라서 세척해놓고 말리고 있는 중이라서 네, 그거를 약간 보여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거 저기 보면 크릴더 파운백날라운드 적혀있거든요. 네, 저것도 왔고요. 그리고 아이고 지금 입고 있는 거 오늘은 배코복이 아니죠? 원래 늘 입어야 되는 배코 옷이 아니라 지금 입고 있는 거 보면은 아 크리에이터 유튜브 게이밍 모자 음 필라랑 합작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어 근데 문제가 제가 이런 모자를 안 써요. 제가 이런 캡 모자를 써도 이런 모자는 안 쓰거든요. 예 이런 모자가 보게 되었네요. 어, 일단 제가 지금 머리를 그.. 귀찮아서 밖에 나가서 안 자르고 있기 때문에 그점 약간 유의.. 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일단 뭐 이런 모자도 하나 선물로 받게되었고 그리고 옷 보면은 유튜브 게이밍 그리고 힐라 마크가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네요. 예 이거 뒷광고 아니구요. 전 힐라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이런 옷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됐네요. 이게 정가가 59,000원인가 그렇다고 적혀있더라 음, 아싸 59,000원 무료로 얻었다 저뭐 그렇습니다 네 아쉽게도 실버버튼은 오지 않았습니다 <웃음> 그치 아직 5만 명인데 실버버튼이 오면 안 되지 아... 아무쪼록 이번 크리에이터 타운 덕분에 좀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아 맞아! 스탠드도 있는데 이만한 스탠드 하나 있거든요 요만한 스탠드도 하나 있는데 그거... 지금 침실 옆에다가 세워놔가지고 예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상자 닫아놔야지 아, 오케이 저는 원래 복장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지 네알겠습니다 백나른입니다 그래 난이 옷이야 나 역시 다른 옷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음자 좋았습니다 아 편해 아무튼 우리 유튜브 관계자분들 선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난 제일 궁금한 건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음... 사실 이번 선물에서 가장 많이 주신 거는 이거거든요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약간 꾸밀하고 데코레이션용으로 주신 것 같은데 어 약간 데코레이션용으로 주신 것 같은데 좀 쓸모없는 것 같아 <웃음> 음 아무튼 이거는 내년 크리스마스 때 코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루돌프 변장 변신 그 뭐야 분장이라도 좀 하고 할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유튜브 크리에이터 텅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선물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맥나린이었습니다